o s t p k Okay, fuck it. I lied. It's drum and bass. What you gonna do? <laughs> Okay, yeah. what you gonna do? HELLO! h e l l This is my favorite part. Right here. 가빼면 나이스! 오졌다! 여 s 들어와 나이스 이거 얘 b a 야 되죠 이아 아 이거 진짜. <놀람> 요 쭈, 쭈글, 쭈글. 그렇지! 걸 어, 그렇지 그렇지 아이아씨안아 뭐, <목소리도> 아, 아,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그래 피하는 무빙. 오야야야. 자 이러다가 갑자기 들어옵니다. 갑자기 가까이 오면 피해주고 틀렸다. 네.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. 아 진짜 매워. 칩공나이스 오케이, 알아서 보세요 어, 너무 멋있게 대자 <목소리> 가라! 가라! 다시 돌아가준 다음에 이! 아우, 이모리! 진짜 쓸것 같은 타이밍에 들어지 더블킬! 간섭하면서 불어주는 척하면서 방생. 응못 가. <웃음> 응못 가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여기로 가버리면 아무도 못 가. 어나 금방 끄켜. 클래 안되겠는데? 잔나 뒤로 오네? 영상감은 뽑아야지. 아니? 아니? 야, 내가 그걸 못 믿을 것 같아. 야, 야, 야, 야, 야. t h s i my favorite part, right here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이순간 아유. Nice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도발 나이트 나이스 여러분 진짜 너무나대 돼요 그렇지! 엎어치기 가준 다음에 이속 감독 가준 다음에 성타 개 때려 왜 이렇게 나대 이야, 자 이거 그러볼 야! 피해주고 빠지면 너도 네. 그만 a you.